대시가 이거 보자.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비단이신이 <웃음> 아퍼아파 엄마가 한번 봐줄게 이리와 어서 모이자 아 무서워 왜 승질을 낼까? 아, 무서워 주제, 폭, 아빠가 아빠가 주아 아빠가 주 아빠가 주제, 폭, 아빠가 주제, 폭, 가 엄마 깨물지 가고 하지마 깨물지마 엄마가안아줘가뽀뽀 아빠가 뽀뽀뽀 해봐 뽀뽀로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깨물지 마 태지가 엄마 손을 엄마 손 깨물면 안 돼요 알았어요 해봐 태지가 엄마가 안아줘도 아빠가 주을때 네. 뽀뽀뽀뽀 한 해보세요 엄마가 아...